지금 독도 지금 얼룩도 출발해서 독도 한 시간 반 걸렸습니다. 지금 거의 처방, 처방하려고 하는, 아, 배가, 처방하려 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 네. 있죠, 지금. 제가 음, 실실, 아, 아, 접반을 하려고 하는 아, 그런 과제이고, 사람들이 서로 반가워가지고, 접 여기가 일기가 안 좋으면, 접반을 그, 못하고, 그, 손해해서 그냥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차일입니다차일 차들. 화요 2시 2시 반에 출발해서 울릉도 아후포에서8시 8시 반에 출이서1시 반에 출발이고서1 1에이어서 11시 반에 출발이어서 1 1에1이발시발기 119두 명이 상주한다고 하더니 요 분하고 어, 어쩔 119 있네요. 지금 배에서 하산 중하는 분. 지금 배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어, 막 내려가고 가는이차례를좀 늦게 나가려고 이 층이다 보니까 내리습니다 아빠 아니 엄마 좀 불러줘. 시네 대에서 어. 쫙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들아 아는 거이고 쪽쪽자. 아. 나왔습니다. 이제 바깥에. 어우. 아, 이게 독도이 독도 데도잘하 낭철이 타고 온 플라워입니다, 플라워. 이게, 이거, 이게 타고, 후포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어쪽까지 아이고, 얘 갈매기 봐요, 이거. 얘 사람이 하도 게 피하지도 않아. 까지 가지, 까다로돼서 그러나? 얘안 피해. 으, 날아가네, 너. 아이고 참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독도 오경 하세요 자이 천일이 이렇게 독도까지 왔습니다 독도 독도 모르겠는데 사람들도 많고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그죠 네. 여기서 2 0번 20분을 20분 준다는 것 같아요 20분 요 곤돌라 가지고 케이블 가지고 0이이식 식으로 나는것 같아요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2렇게 20분 20분 난리 분 20분 20분 20분 20분 2 아나なそんなも <놀람> <놀람> <놀람> 저기, 경미대들, 저기, 거저탑 같은 거, 이거, 그죠? 아, 여기 갈매기들 봐요, 갈매기들. 갈매기들. 완전 아, 갈매기들 바글바글 하네. 아까 그 놈들. 오저 날라다니기, 저기, 틈 사이마다 처음부 갈매기 봐요. 갈매기 소리 들리나요? 해리강이어가지고 아주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오늘은 아, 2021년 6월 26일 26일 아, 여기는 독도입니다 독도 독도에 이천일이 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날씨도 좋아가지고 파도도 이렇게 잘잔해요 이렇게 한번 한백이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어들 <듀> <듀> 잘하셨죠? 이제 천열도. 와서, 여기 인사를 위해 왔으니까, 인사를 해야 돼.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